안녕하세요. 감사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서인구 모연읍, 독립리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현장에 나왔어요. 어, 이 현장은 조금 이제 다들 아실만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독립리 프라임 전원주택 마을이라고 전원 마을이 크게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독립리라고 하면 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기 때문에 자차 이용은 필수로 하시는 분들이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곳이고요. 어, 이곳은 이번에 나온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1층 세대 그리고 지층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조금 독특한 스타일로 나왔고요. 어, 지층에 있는 지금 보시는 멀티룸이 굉장히 멀, 넓게 나와있기 때문에 어, 성인 자녀분한테 이곳을 뭐 생활공간으로 주신다던가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곳은 이제 지열난방되어 있고 상하수도 그리고 오페수도 직관으로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일단은 가장 저렴하게 나온 측에 속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전원주택 찾고 계신 분이라면 추천드리는 현장이에요 프라임 전원주택 소개 영상입니다 이곳은 전원 마을로 마을 전체가 전원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도로 사정도 6 m 이상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금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마당이 펼쳐지고요. 마당은 넓은 편은 아닙니다. 적당한 크기의 마당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는 조경수 충분히 심어져 있네요. 외관은 벽돌 타일과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구요 주차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좌측편으로 외부 주차 두대가 가능하세요 지금 차량을 조금 가운데 세워서 한 대만 주차가 되는 어있 것처럼 보이는데 두대까지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구요 이쪽이 거실 반대편은 주방 쪽인데 주방과 거실 쪽으로 모두 데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앞쪽에는 작은 포치 공간이 있어서 비를 피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현관은 지금 신발장 4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에 소등 스위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망입률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은 바로 주방이 좀 보이시는데요. 거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실 면적은 널찍하게 잘 나왔고요. 앞쪽에 큰 통창으로 시원하게 답답하지 않은 느낌으로 마감이 잘 되어있네요. 시스템 에어컨은 물론이고요. 아트월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고 바닥 없이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창은 이지스 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주방은 디귿자 구조로 수납공간은 여유롭게 나오는 편이고요 이쪽 벽면에는 냉장고 두 대까지 배치가 가능하세요 지금 식탁 공간이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를 좀연장하셔가지고 식탁을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이드 싱크볼과 인덕션 후드 이쪽에 박수 자리까지 잘 마감이 되어 있구요 이문 뒤쪽으로는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이 길쭉하게 나, 굉장히 넓게 나와있어요 이제 쪽이 보조 주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인덕션과 작은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이렇게 틸트기능 있는 걸로 나와있네요 이쪽에 세탁기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1층에는 방이 두개 존재합니다 방마다 각자 사용하실 수 있는 욕조도 설계가 되어 있고요 1층 방 면적도 제법 크게 나왔어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층고도 제법 높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은 느낌으로 앞쪽으로 바로 데크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큰 발코니창 설치가 되어있네요 네, 뒤쪽으로는 드레스룸 공간이 펼쳐져 있고요 디귿장 모양으로 시스템장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1층 방에서 사용하는 욕실 공간이고요 샤워 공간 잘 나와있어서 샤워하실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는 비대까지 설치되어 가 있는 양변기 음, 거실 앞쪽으로는 음, 공용욕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세면대 공간,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나와있고 이렇게 안쪽으로는 샤워 공간과 양변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또 방이 존재하는데요 이쪽 방은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보신 곳을 안방으로 사용하시고 을 이쪽은 작은 방으로 사용하시면 을 되겠어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급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특이하게도 지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 지층을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내려오시면 이렇게 작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서재등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으로 지층 욕실이 나오는데 지층 욕실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세면대와 명기 그리고 환기창도 나 있고요. 이쪽에는 월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는 지층 멀티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멀티룸 크기가 상당합니다 자녀분 놀이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성인 자녀분과 같이 거주 중이시라면 이쪽을 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도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여기가 지층으로 들어가지만 앞쪽으로는 뚫려 있어서 이제 햇살이 들어오는 방이다 보니까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실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데크 테라스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성인 자녀분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